오,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신서울 지부인가? 굉장히 큰 건물이군요. 좀 압도당했습니다. 어, 엄청 커. 이런 곳에서 근무했다니 대단한데, 이슬비? 어, 우리도 여기 오는 건몇번안 됐어. 대부분은 현장이나 인근 파출소에서 대기했던지라. 파출소라... 거기 대기실 완전 열악했지. 에어컨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도 가끔 그리워지지 않아? 방과 후에 찾아가면 비밀 아지트같았는데 오, 비밀 아지트! 궁금하다! 가보고 싶다! 내가 데려가 줄게, 세트! 누나 누나랑 소만 누나도요! 어머, 그 작은 대기실이라면 저희 팀도 기억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임시 거처로 트레이너님과 어? <웃음> 그만큼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는 곳이란 거죠 다음에 가게 되면 같이 가요 그나저나 느꼈어요 하이드? 네 다수의 위상능력자들이 이쪽을 보고 있군요 그다지 호의적인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들인가 왜 같은 소속인 우리들을 경계하는 거지? 같은 신서울 집으라도다 아군인 건 아니니까 부산에서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 유정 씨와 우리 팀이 유니언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고속 승진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견제 거기에 늑대계 팀과 저희 팀까지 합류해서 더욱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죠 미아일의 정책을 지지하던 클로저들이 남아있는 영향도 있을 거다 부산에서 장미숙이 그러더군 실상은 어떨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미하일이클로저들의 복지를 보장해왔다고 그럼 저분들은 미하일을 쓰러뜨린 우리가 자기들이 누려온 혜택도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 산넘어 산이네요 정말 왜 같은 인간들끼리 싸워야 하는 건지 우... 아깝네요 새로운 분들하고 친해지려고 비장의 개그도 준비했는데 아지트가 아니라 복마전이었네 이래선... 그냥 남극에 있는 편이 나왔을지도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 당신은 <웃음>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임시 지부장 김유정 남극에서 귀한한 클로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얼굴을 보니 이제 좀 유정언니 저희 왔어요 완전 보고 싶었어요 누나 아, 얘들아 잠깐만 아직 보고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 다른 팀들도 있잖아. 제대로 하자고. 그럼 수현이 부탁해도 되겠나? 아, 네. 맡기만 주세요. 주, 충성. 신고합니다. 민수현 외 클로저 22인 금일부로 남극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신서울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주, 충성? 저, 민수현 요원님? 너무 그렇게 격식차... 그냥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 그, 그런가요? 처음으로 정식 보고를 드리는 자리니까 제대로 해야 할것 같아서 <웃음> 그렇게까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요원님의 활약은 잘 전해 들었으니까요 괜히 모두가 요원님을 추천한 게 아니에요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분발해 주세요 네네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좋아요 어쨌든 모두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아, 아니 모두는 아니군요 <웃음>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분이 트레이너씨가 더는 안 계신다는 게 어... 유정씨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지 지금 하면 보고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갈까요 향후 저희 신서울지부의 거점이 될 지휘 통제실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곳에서 능력 있는 스태프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인사해 주세요. 분명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실 얼굴들일 거예요. 너인 내 자랑이야. 유니온은 어라 여기는 거기 맞지? 응, 빛나 언니의 연구소잖아. 예전에 가상 훈련을 하러 몇번 왔던. 그럼 혹시 능력 있는 스태프라는 게? 으악! 검은양팀 여러분! 어서오세요! 부산에서 헤어지고 나서 처음이죠?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 역시 빛나 누나였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 뒤로 남극에 가셨다는 얘긴 들었어요. 또 거기서 세계를 구하고 오셨다는 것도요. 정말 다들 굉장하세요. 여러분과 아는 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면인분들도 계시니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아, 어, 그, 그러게요. 그 다른 팀분들도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빛나라고 해요. 비록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유니온의 정식 연구원이랍니다. 저, 언니. 혹시 아직도 억지로 그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하, 갈아입으셔도 괜찮은데... 맞아요. 어차피 연구소 아니잖아요. 계속 입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는 이 옷도 편해졌거든요 하도 입고 지내서 그런가 이제 다른 옷을 입으면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 그렇다고 그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쩌다보니 적응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원해서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지휘통제실을 찾아오신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검은 양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상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 연구소예요. 그래서 최신 가상현실 장치들은 물론이고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돕는 슈퍼컴퓨터도 있죠. 이를 통해 신사월 전역의 위상 변곡률 수치를 연산하면서 처음은 발생 시 즉각 훈련 중이던 클로저들을 투입한다. 이두 가지 목적으로 제 연구소가 신사월 지부의 지휘 통제실로 발탁된 거예요. 어... 듣고보니 다당하군. 역시 유정씨야. 그런 이유로 저도 여러분을 서포트하게 됐어요. 정식으로 팀원이 되었으니 잘 부탁드릴게요. 어, 팀원. 여기에도 한명 추가요. 어, 캐롤루나? 하이, 클로즈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기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리 산더미처럼 만... 많... 캐롤리아씨... 부산에서 돌아오셨군요? Yes. 유정언니를 따라서 같이 왔어요. 언니의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서요. 그래서 추위를 살펴볼 겸 신서울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는 김에 검은양팀과 늑대개팀 사냥터지기팀과 시궁지팀의 의료지원도 맡게 됐고요. 의료지원 여기에는 네 팀만 전담한다는 말인가? 네. 캐롤은 이 자리에 있는 클로저들만 전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빛나 요원의 서포트도 그럴 거고요. 그건... 미하일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클로저들 때문인가요? 맞아. 정확히는 그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힐데가르트 부총장님께 반발하는 클로저들이지 부총장님이 일말의 부리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라서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벼르시는 중이거든 그리고 나는 그 부총장님을 따르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도 내 지시를 따라주지 않아 이거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이래도 괜찮은 거야? 임시 지부장? 어쩔 수 없죠 당장 닥친 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신서그 바람에 반 부총장파 세력들에게 서로 결집할 여지를 주고 말았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모두들 돌아와 주셨으니까요 남극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활약은 이미 신서울 지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이상 저들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테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런 뜻도 되지 않나. 저쪽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쪽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전력의 차이는 명백. 대대적으로 숙청할 수 있겠군요. 임시지 부장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수, 숙청이라니? 그런 마음을 먹을 리 없잖아요. 만약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고요. 무엇보다 그건 미하엘과 데이비드의 방식이에요. 제가 바꾸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유니온이요. 저는 이런 제 신념을, 이 신념을 믿고 따라주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대답이 되었을까요? 바이올렛 대원님? 죄송합니다. 시험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아니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실은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트레이너씨에게 늑대계 팀의 합류를 제안했을 때예요. <웃음> 그래서 숙청할 생각이 아니라면요? 무슨 획기적인 융화책이라도 있는 건가요? 획기적이진 않지만 생각해둔 방법이라면 있어요. 대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협조가... 그,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저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즐겨주시면 돼요. 네? 어, 어.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우선이에요. 엄마! 아빠! 신우야, 진우야, 나왔어. <웃음> 나 오늘부터 일주일이나 휴가야. 민수연 요원회 22인의 클로저 여러분. 이 시간부로 여러분께 일주일간의 포상휴가를 드릴게요. 남극에서의 노고를 생각하면 일주일론 부족하겠지만...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협조니까요. 이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가를 보낸다. 이걸 신서울지부의 반대 세력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저쪽 입장에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을 테죠. 그러니 우리가 조용할수록, 가만히 있을수록 어떻겠어요? 피가 마르겠죠? 바짝 긴장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럴 때 슬쩍 다가가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는 싸울 생각 없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취하면서요 뭐 너무 요약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다 정치적인 교섭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은 걱정 말고 휴가를 만끽해 주세요 아 그리고 되도록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호출기는 항상 지니고 다녀주시고요 내가 오는 길에 최고급 하나 사왔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고기 파티를 응? 뭐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 어, 그러네? 아무도 없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일단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엄마? 지금 어딨어?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 어, 나 휴가 나왔어 지금 집에 왔다고 그...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아... 에이, 미리 말하고 오지 지금 아빠랑 동생들 할머니 댁에 있는데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차원종이 나타나서 말이야 특경대가 처리해주긴 했지만 혹시 또 몰라서 그런... 왜 말해주지 않았어? 네가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랬지 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 그나저나 이걸 어쩌지? 엄마도 오늘은 일이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응, 음, 괜찮아. 나 오늘부터 일주일이나 휴가거든. 시간 많으니까 바쁜 일 끝나고 봐도 돼 그래, 미안하다, 유리야. 내일은 최대한 일찍 들어갈게 아,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거네 음, 저녁엔 뭐 먹지? 혼자 고기라도 구워 먹어야 하나? 여러분의 건투를 항상 기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유정언니가 술을 줄일까요? 고기는 외로운 거구나 어? 어라? 여기는 우리 학교? 고기 먹다가 정신 차려보니 학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싫어 어라? 거기 누구 있어요? 싫어 무서워 어? 끝났어 <웃음> 다, 다 죽을 거야. <목소리> 저기요,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와줘, 살려줘, 죽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뭔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 거기 계신 분 조금만 버텨줘요. 이게 내거이야 <웃음> <웃음> 무진장 아플 거야. 좀더 요란하게. 자. <목소리> 해킹! 역부족인가? 어, 어. 어디? 난는 해보자고. 주지않아! 스팟! 신다! 하! 해킹! 버림받았어. <웃음> 우리는 버림받았어. 오,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어 뭐, 뭐야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차원적 목소리였어 이건 한정이었구나 <웃음>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제발 엄마 <웃음> 왜 차원종이 저런 소리를...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같이 가! 너도 우리랑 같이 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너희도... 모두 다 죽어! 다 같이 멸망해버려! 갑자기 덤벼오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 쓰러뜨리고 봐야지... 유리 스타! <놀람> 일어나! 이게 내검미야 그럼 가보실까? 하. 성광처럼 된다! 따라와 보라고! 이건 못피할 거야. 하, 헷! 공간까지 된다! 헛! 무진장 아플거야! 지못 그 참아! 나랑 놀아주라! 기준이 응. 곧 공급! 응. 헷! 멋지지? 이 엄청 을 낳았다. 쿵다, 쿵다, 쿵다, 다 쿵다, 다쿵어 쿵다, 쿵다, 쿵다, 쿵다, 쿵 이꽉 물어! 무진장 아플거야! 경결이 흐른다! 핫! 자! 얍! 이꽉 물어! 이게 내 검이야! 일어나! 제 병원의 정점에서 돌부짖는다 콰. 핫! 유리 스타! 공간까지! 밴다! 에잇! 무진장 아플거야! 미지 않겠어! 유리야 일어나 유리야 이제 아침이야 음, 음...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일어나서 아침 먹어 음, 5분만 더 헉, 엄마! 헉, 엄마 언제 온 거야? 바쁜 일은 다 끝났어?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왔지 우리 딸이 왔다는데 헉,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 어머 아, 큰애가 그 다짜고짜 끌어안기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뭔가 불편해 보이던데? 아이고,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한 꿈을 꿨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지? 차원종이랑 싸우는 꿈이었던 건 기억나는데 유리야, 이제는 꿈에서까지 차원종과 싸우는 거니? 괜찮은 거야? 클로저 일 부담 느끼는 거 아니니? 아니야 괜찮아 엄마 딸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방송에서 최근 일로 얼마나 떠들어 대는데 나도 취재하면서 이런저런 말 많이 들었어 너 이번엔 남극에서 정말 죽을 뻔 했다며 아, 아, 아니 아 그게 위험하긴 했지만 죽을 뻔한 건 아닌데 그게 그거지 무슨 소리야 안되겠다 유리야 네 상관 김유정 임시 지부장에게 말해 클로저 일은 위험하니까 그만두겠다고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애들처럼 학교도 가고 가족끼리 외식도 자주 하고 하지만 엄마 이제 와서 그만두기는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러니? 그러면 엄마가 말해줄게 나랑 같이 가자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아 엄마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클로저 일은 정말 보람있는 일이야 내가 구해준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지는데. 유리야, 엄마는 네가 영웅이 되길 바라지 않아. 위험한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클로저가 아니라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딸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네 또래 아이들 같이 성적이나 친구관계 같은 걸로 속을 썩여줬으면 좋겠어. 네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매일 걱정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친다 클로저는 너 말고도 많지만 엄마 딸은 너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유리야 엄마 말 듣자 클로저 일은 이제 그만두는 걸로 해아아 그러고보니 오늘은 학교에 가야겠네 그럼 엄마 나 얼른 씻고 밥먹고 학교에 갔다 올게 오랜만에 학교 가는 거니까 다들 반가워 할 거야 유리야! 그나저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오늘은 즐거운 휴가잖아 유리야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유리야 학교 끝나고 시간 있어? 어? 어, 응 저녁엔 동생들 데리러 가야 할것 같지만 유니오는 얼굴을 보니 유리야, 학교 끝나고 시간 있어? 어? 어, 응. 저녁엔 동생들 데리러 가야 할것 같지만 그럼 그 전까지라도 잠깐 놀다가 가 모처럼 너희들도 학교에 왔으니까 내가 뒤풀이 쏠게 어, 그런 거면 당연히 가야지 우리 장미정미가 쏜다는데 으이, 갑자기 끌어안지 마, 숨 막히잖아 그나저나 기분은 어때? 아직도 어머님이랑 싸운 게 마음에 걸리는 거 아, 아, 그냥 이것 이상하지 남극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을 땐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클로저가 된줄 알았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이 이상 강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마를 안심시키기엔 무리였나 봐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유리야 어머님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드려 클로저의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부산에서 윤희원 전 총장이 선동 방송을 했을 때 신서울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 우리야 너희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방송 따위 믿지도 않았지만 사... 어머님은 기자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야 당숙만 믿고 너희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고생도 하셨을 거고 아직 성인도 안된 딸이 목숨을 걸고 차원정과 싸우고 있는데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면 나 같아도 클로저를 그만두게 하고 싶을 거야. 내가 쓸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랬구나. 엄마가 그래서... 갑자기 엄청 미안해지네. 난 또... 엄마가 날못 믿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클로저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 거지? 음, 누군가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차원종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난 검은양 팀과 다른 클로저들과 함께 싸울 거야 그리고 감찰 요원이 되고 싶어서 공부도 시작했거든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클로저들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클로저들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싶어. 난 말로 설득하는 건잘 못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네. 엄마를 안심시키려면. 그래, 이래야 서율이지. 나도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응? 공부 가르쳐 주려고? 뭐, 그, 그것도 그 있고. 나도 졸업하면 유년에서 일하려고 공부 중이거든. 친구랑 같이 무탈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도 안심하실 거 아냐. 그러니까 정미야,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아, 너, 너무 세게 끌어안지 마. 숨 막힌다니까. 난 너희를 믿고 있어. 잔 드시고 다 같이 건배! 이 맛에 하루를 사는 거지 아니 무슨 아이스커피를 술처럼 마치 유정언니를 보는 것 같아 어? 아, 네, 내가 너무 오버했나? 아, 분위기를 타다 보니 그만 괜찮아 침울해하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너다우니까 기운 좀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네 어, 어, 불러줘서 고맙긴 한데 저, 정말 나도 끼어도 돼? 야 당연하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맞아 안 왔으면 서운했을 거야 우리가 네 도움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그... 그래 그, 그럼 다행이고 음 응. 당당하게 그러한 석봉 부산에선 그렇게 용감했으면서 부산 부산에 갔었어 석봉이랑 어? 어 그게 어, 그러니까 부, 부산에 큰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난번처럼. 같이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어? 맞아, 바로 그거야. 아, 지난번처럼, 재해복구 때처럼. 그러는 김에 새하, 어랑 아, 아, 유리, 검은 양팀도 볼까 해서. 아, 우리가 떠난 다음에 왔구나. 아, 엇갈렸네. 오, 그, 그, 그래, 그그 그런 거야. 그러니 이상은 오해하지 마, 이세야. 왜또 나한테 그러는데. 어쨌든, 둘다 대단하다. 부산에 가서는 별일 없었고? 말도 마, 장난도 아니었으니까. 차원종들이 다시 나타나질 않나. 걔들한테 고립돼서 죽을 뻔하질 않나 뭐? 그럴리가 차원종들은 우리가 다 해치웠는데 사실이야 나중엔 정미가 인형 차원종의 숙주가 되기도 했었어 숙주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미야 아, 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괜찮으니까 걱정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돌아가면 관련 기록을 찾아봐야겠네 그래서 차원종들은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처리해준 것 같은데 응에디씨라는 음, 클로저분이 물리쳐주셨어 엄청 강하고 예쁘고 혹시 너희도 아는 분이야? 나는 잘 이슬비 너는 알아? 아니 나도 처음 들어봐 그런데 신사월지부 소속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에이 뭐 어때 우리 친구들을 구해줬잖아 좋으면 좋았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응 궁금하면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께 물어봐 그때 같이 작전활동을 하셨으니까 유정 언니가?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 자자 그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건배하자 나 시간 별로 없어 좀 이따 동생들 데리러 가야 한다고 아 알았어 할게 건배하면 되잖아 <듭> 하, 이 시원함 범죄적이 아니 그러니까 왜술 마시듯 하냐고 너희들의 싸움 어? 이 시간에 누가 어라? 베로니카 씨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어, 김유정 임시지부장 임시지부장이야말로 여기서 뭐해? 오늘 회식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죠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지만요 캐롤이 어찌나 옆에서 잔소리를 하던지 그러면서 자기는 원없이 마셔대기나 하고 아, 아니, 그보다 따로 볼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러고 계실 거였으면 같이 가시지 음, 미안, 그 볼일이 좀안 돼서 왜요? 무슨 일이었는데 그래요? 늑대기팀 관리요원을 맡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말이야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나름 아이보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이라고 여겨서 역효과가 난 걸까 그래서 혼자 청승 좀 떨고 있었어 놀라겠다면 미안해 아니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까요 트레이너 씨 강준성 씨를 잃은 늑대개 팀 분들을요 너희들이 싸움 싸우... 죄송해요 베로니카 씨 베로니카 씨도 힘드실 텐데 늑대개 팀의 케어까지 떠맡겨 버려서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 강준성 그가 키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었어 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근데 그런 소리를 했더니 나타가 그러더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건 너무 가차없네요 나타시다운 반응이긴 하지만요 음 전곡을 찔렸어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지 다른 아이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유니온과 늑대게 팀을 중재하느라 힘들 거라고 걱정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러워지더라 분명 아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로가 필요한 건 나였나 봐난 아직도 지금이라도 다른 팀으로 바꿔드릴까요? 이대로는 베로니카 씨도 늑대기 팀도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계속하게 해줘 이대로 그만두면 그거야말로 그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도 따로 도울 방법이 없을지 알아볼게요 음 우는 소리에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좀 나아진 것 같아 <웃음> 원래 이런 얘긴 술자리에서 해줘야 하는데 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잔 할까요? 탕비실 냉장고에 숨겨둔 양주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뜯지도 않고 놔둔 거라 그것 때문이었구나? 회식도 끝났는데 지령실로 온 이유가? 아, 아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 갑자기 집에 가는데 생각이 나서 예, 역시 오늘은 참는 게 좋을까요? 내일 캐롤리엘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으, 그렇죠. 들키겠죠. 매일 메디컬 체크 받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난 들어가 볼게. 임시지부장도 늦지 않게 가서 자 네. 좋은 꿈 꾸세요 <웃음> 후배들에게 행운이 있게